<목소리도> 아, 이 겉은 요 아, 이세이이세세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 <웃음> 잘생긴, 오! 차인피오습니다 이제. 펑션. 공복이에요 왜? <오>, 그런데요? <웃음> <You>, <웃음> 어 사모님. 예뻐졌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s u r e 플라스틱 s u r e r y 오케이. 아, 라요 아, 동한게 아니었어요. 선배님 왜? 안녕히 계세요. 이건 뭐였는데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이렇게 커? 예. 어. <웃음> 선배님 야나드에서도못뺄것 같아요, 선배님. 나도 10월달에 같이 볼것 같아. 드르르르르. 어허 웨이터. 어, 웨이터. 드르르르. 드르르르 좋아서. 와, 이거 준비하는 거 너무 빨리. 잘 <웃음> 생겨졌어요. <잘 웃음> 오, 심장. 오, 좋코나 오, 형이, 아. 람보르기님은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방금은 진짜... 쌈죠, 쌈. 진짜 멋네어막 먼저 건들고 그래요. 음. 저, 예. 여기는 포미디빅리 그... 아, 저, 우차싸 연습실입니다. 와. 호호 오호호... 오호호... 오호호... 오호호... 오호 오호호... 호호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진짜 짜증나요 너무 막 둔드리고 진짜 동기가이거 같은 우리 영상이 나올 때 거짓말 니하면안 <목소리> <목소리> 어, 어, 어. <목소리> 아, 너무 좋아다네 리오 선배님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 아, 아, 하나. 네, 하나, 하나 풀렸어 저거 n 아니 그럼 저거 엔지 아니에요 풀렸어요 하나 아이고 하셔야지 근데 그게 우리거예요 형님 아 진짜? 이마이요? 네. E 어 이마이 e e 끝나면 저거 좀달라 그래 아네 어. 어까고그랬어 어. 이노수 때 못지않나고 하하하아져 나한테 아거데 아니 근데 거 우리꺼 아예 안나왔잖아 카메라 잡히지도 않았잖아 두란 따단따단 탄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어 어? 어 기분 좋고 아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아쉽지만 조그만 자 이거 우리 거지. 와서. 와서 와서. 주문 잘. 주문아. 술잘먹잖아어 아, 좋아. 이 엄청 나게 먹지. 민수한테 일래. 10초랑 이승배. 내버린 데네 사람. 이라고에브 그런 거 하고 했어. 죄송니다 자, 마지막에 해, 해, 해, 알사한번 갈게. 지금드라마 찍어봤습니다. 오차사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지만 오차사또 해보.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 고생했다 아. 조만간 네. 만나겠죠? 당연히 만나죠우리또 <웃음> 조만 재밌는 코미디로 또 만나야죠. 아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치맥하기로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다른 개그 무대에서 만나요.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기쁘게 그 만나요. 너무 <웃음> 좋습니다. <여기> <웃음> 자, 이 뒷모습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경찰아씨야, 경찰아씨. 예, 잡아가세요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잡아가야 되는데 이이 중에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와 없습니다. 역시 모두 수고했습니다. 선배님들 <웃음>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또 좋은 무에서 만날 것을 걱정하겠습니다. 맙 너무 잘하는 게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습니다습니다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같이 즐겨 웃음을 찾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겠데 진심으로 감사받으면 좋습니다 국민들이 웃음을 전시다고 매주 핏당을 면려줍니다 그쵸? 네. 시즌은 나가을 합니다. 그러면 더 멋진 모습으로 보러오는 게 있죠? 정말 네. 네. 네. 많은 웃음을 전시했다고 이렇게 더같이 엄청 좋은 날이 오겠습니다. 네. 네. 자! 좀 마시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더멋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축하했어다 축하해 해 시아어에게 아, 네. 아, 네. 어, 약간 좀불러네요이저희니다에헤수 네. 네, 어, 있습니다 아, 네. 아, 그해보 요, 요, 무대 위에 룰, 룰, 스 룰, 래 룰, 룰, 룰, 룰, 룰, 룰, 룰, 룰, 아, 좋았어. 자, 오차사, 파이팅!